오 모았다. 에이 삼촌! 어머 유자 좀들려주세요 네. 네. 네. 산분성! 맛있겠다. <웃음> 우리 가게에서 나오는 안주에. 안주 먹방. 자 가게에서 나오는 안주입니다. <웃음> 수있을 2번 잔든 사랑아 이야 먹방이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부르면은 너무 싫어하겠다. 맨날 맨날 먹으니까 얘네들. 음. 음고르곤조라 피자 피자인데 꿀을 다 발라주시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맛볼 거예요. 네. 음, 먹방에 이 와요. <웃음> 아, 좋아요. 배고팠어요. 음. 아, 가슴 좀 올려요. 이거요? 음. 음. 아, 이거 절대 볼일 없어요. 이렇 이제 먹방에 망하게. 짜잔. 잘 먹겠습니다. 형, 아, 소리 너무 좋아해 주시는 언니가 계셨어요. 음.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시간만이죠? 뭔가 매일 먹는 건데 안 물려요. 그래서 안 먹어요. 혼낼 거라서 잘 먹어요. 음. 혼이 비스. 그렇게 먹어요. 음 맛있어. 제 최애 메뉴입니다 여러분. 미트볼 맛있어요. 음. 다들 오셔서 시해요 너무 맛있다 이거 뭐야 맛있어야미트볼 맛집이야? 아좀 입이 쫙쫙 감겨요 이야 맛있다 근데 이거, 그치? 응, 중독성이 음. 사실 테이블에서는 앉아서 먹을 때 눈치 보이잖아요 음. 이렇게 편하게 먹기 음. 이렇게 편하게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음. 아 진짜 맛있어요 네 웬만한 맛집보다 맛있다 그지? 맞아요 개인적으로 라자냐도 맛있어요 갓 나오실 때밥보충당 음. 음. 음. 밥이야? <웃음> 어, 너무 좋아요 언니 밥 있어요 줘봐 저, 저새포크 저 하나 줄까? 요 세포크요? 공무 좋아요, 언니 여기는 없는 게 없어요 어. 모든 게다 있어요 응. 언니 인, 인심이 가득하시네요 밥이에요 장도 밥이랑 먹을 수 있어? 종... 이, 이 종류는 힘들 것 같아요 음. 언니 밥안 드세요? 응. 아 아까 만드신 거예요? 쿡팡하신거 아니에요 언니? 맞아. 음. 아니에요? 음. 음. 음. 맛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면 뭐야? 그썬분 미트볼이랑 맛실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치즈도 있고. 응? 음.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주게장 직접 하는건데 얼마나 맛있는데요? 음. 두 분이에요 맞아요 주방장 너무 든든해요 음.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싹 이렇게 해가지고 밥이랑 같이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거를 가게 자주 오시는 포항원이 계시거든요 언니 음. 오늘 또 오셔가지고 근데 신기한 게 학교도 저랑 같아요 음. 동네 살던 동네랑 신기했어요 음. 음. 나고곤 졸라예요 고구마고씨발아 안돼요 네. 야 고리라서 어우베르사지 바지에 이게 무슨일이야 베르사지 안돼 음 지겨워 죽지마 베르사 물리다 그 위에 뿌려져있다니까요 네. 음, 음 맛있다 뭐? 볶고 왜? 음? 공유기 저 평소 모습 다일그 언니 김밥 만드신 영상 있어요. 그게 제 평소예요. <웃음> 예전에 옛날에 아프리카 때뭐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 맞아요. 배스 감사 이렇게 이스막 음. 음. 눌러서 온거 어, 아니야 <웃음> 잠든 사람아 <웃음> 잠드는 데왜 깨우냐 나 어디서 무원하는지 네가 알바 아니다 하지만 니 시에서 사는 놈 뭐야 지금 네가 왜 거리 원 진짜 돌아인가봐 닭가요 니 닭가 응. <웃음> 보고 싶어서 눈물이 하도 그만 없다 시 <웃음> 그런 일에눈물 흘리고 씨 파스키 진짜 미친 지랄하고 있네 시발놈 진짜 피처리장피처리 <웃음> <웃음> 강떼요 아기새 지금 지 가게가 가라오는데 다른 가라오놀러가더라 근데 외국 희왜하는데 가게 너무 시끄러워서 그면 손님 없나 했더 <웃음> 하나도 없네 <웃음> 너무 조용하고 우리끼리 만할수 있어 너무 좋다 현다이로 <웃음> <연달로 웃음> 버스죠 아무래도 큰 단체 손님분들 오셔가지고 띠가 어? 끼가 뒤집어지더라고요 끼가 뒤집어졌어요 무대 올라가셔서 막 춤추시고 음. 막 골반 터지고 음. 음. 맛있어요 죽으면 평생 실수인데뭐뭘 그렇게 쉬어요 <웃음> <웃음> 30 언니 아 와인 드시던거에요? 응. 아니죠? 아요그 다방에 들었을 때 아까. 오빠 커피 드릴까요? <웃음> 아까 손님분이 언니 방송 보고 계셨는데 와인으로 짠 하고 계신거예요내 음. <웃음> <내가> 가슴은 <숨은> 피고있었지 <웃음> 어, 복구 너무 이쁘잖 복구 이뻐요 유다님, 지아님이랑화해했어요 그냥. 그냥. 그냥 그내그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이 그냥 그냥 그냥 싸냥그안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아니냥 그냥 그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 대화 언니 대화 어. 아, 대화하다가 어. 말문이 막겨서 너가 네네 어 피자 너무 맛있다 피자 네. 먹어야지 피자도 막돌이에요 여러분 피자는 이거를 이 원, 이게 진짜 원가가 싼밀키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웃음> 한 여섯 개 테스트를 해 보고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 피자는 아기스 친구 피자집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음. 아, 아까 응, 아까 그 오전에. 네. 어, 제가 같이 대화하다. 뭐 하시더 그랬어요. 여쭤봤는데. 배달 배달 뭐 말씀하신 건 피자 음. 배달은. 무슨 말씀이지 진짜 피자집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음, 음. 단가가 비싸요. 맞아요, 여러분. 응. 그래서 네. 일반 냉동 밀키트 피자랑 차원이 틀려요. 음. 전자렌지 피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 네. 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밀키트 아니에요, 저희. 먹으면 딱 아는 거 아니에요. 음. 음, 이것도 밀키트 아니에요. 네. 딱 먹으면 알아. 어, 쿠폰으로 오시면 선생님 내가 이거 줄게. 음, 선생님이 이거 꼭 드릴게요. 이거 얼마라고 이거 시켜 먹으면 되지? 그래요. 음, 음. 근데 네, 레스토랑에서 파는 그런 미트볼 같아요. 그리니까잠든 음. 사라. 얘 먹어요 미트볼. 반찬 사만 먹어. 네, 언니가. 너무 맛있어요. 언니. 음. 언니는 배가 불러서. 음. 응. 응. 응. 응. 응. 응. 맛있 응. 나파. <목소리나> 음. 안주. 초화가 들어가다 해 보는 안주가 많이 들어가더라. 야. <목소리나> <웃음> 처먹고 나면 언니도 살 쪘잖아. 점점 무서워시는것 같아. 요 언니 그러더라 <웃음> <웃음> <웃음> <저는요? 웃음> 어,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언니 이거 <웃음> 안주나요 맨날 놀리실 때 <웃음> 언니 <나> <웃음> 어저께 어저께 쇼 연습을 하는데 여기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띵띵띵띵띵띵띵 내가 세봤는데 어머 어제 막내가 초아랑 유자밖에 없었으니까 어둘 중에 하나인데 누구 거지? 생각하고 총한테 예 네, 애기야 네 거야? 그랬더니 어, 언니 저거 아저 거 아닌데요? 이러는 거고 아 그럼 유자 건가 보더라고 유자 안 챙겨고 막 지금 뭘 하고 있길래 내가 뭐를 핸드폰 사이에다 넣었어요 그 애들한테는 다 이제 애들은 다 알고 있어 이제 내가 가져갔는지 그들나라가 언니 내가 세게 나갈게 잘봐 이러면서 그래 유자가 옷을 다 갈고 퇴근해야 되는데 옷을 안 갈고 막 그래갖고 나나가 아니 얘 오늘 안가랬네 막 그래, 그래 언니 너 돈이 없어졌어요 이러는 거야 그 아니 니가 잘 챙겨서 그 돈을 얻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막 이거보다 난리가 났어요 언니들 옆에서 어머 유자야 오늘 도꽁 치는 거야? 그렇게 잘챙기지 내일 나와서 많이 벌면 되지 뭐전보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어 그니까 유자가 언니, 너 나보다 응. 찾고 가면 안 돼. 라고. 아우, 예, 됐어. 잘 챙겼어야지, 년아. 뭐, 나와. 이래갖고. 나왔어. 그찌는 막, 그거 찾고 싶어서 날린 거야. 근데, 네.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렇게언니가 어머, 유자야, 너는 그럼 공짜로 이한 거야? 아유, 그거, 뭐, 카도 내일 많이 벌면 되지, 뭐. 그래 막. 근데 갑자기, 유자가, 후, 눈막 몰리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디 왜 우는데? 저기 저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기 저기 저기 저기 저고아기 저기 저기 저 아,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저기 저기 저기 저 저기 저 아 무섭다 언니분들은 아니실 테고 약간 이게 도둑이 있겠구나 근데 조용히 하고 있구나 약간 생각하면서 너무 막 서러운 거예요 속으로 도둑선물받을 거야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생산적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한명한명다 물어보지도 못하고 속으로 막 끙끙 앓고 있었어요 감쪽같이 좋아가지고 그니까, 부오 옳다니까요. 제가 진짜 잘 속아요, 여러분. 음. <웃음> 사실, 어, 언니가, 추석이가 네, 장난치신 거겠지, 추석이가 갖고 계실 거야 하고, 언니가 알려주셨는데, 그것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근데 짜, 딱 타니까 그게 딱 머릿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웃음> 나 진짜 바본가 <바보인가> 보다. <웃음> 음. <웃음> 또 막, 불쌍으로 막 그러고 있었는데. 돈을 잘 챙겨 날 믿들이는 아무도 없어요. 네. 음. 음. 그때가 뭐 한다고 제가 아그쇼 영상. 음. 네. 촬영한다고. 어 맞아요. 정말 안심이었어. 그렇 저렇게 먹어요 근데 거기는 치즈집 없어요 네. 응. 대기실은 없어 <목소리> 진짜 우셨다니까요 아니, 나나언니가 용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깜쪽같이 속았어 어제 그리고 바빴거든요 많이 많이 벌었죠? 네. 그 많이 벌고 삼 분의 일은 썼죠 또. 언니. <웃음> 나도 똑같이 썼어요. 아 갑자기 했어? 약코 있어, 너? 갑자기 그니까 아무래도. 니만 쓴게 아니라 나도 썼어요. 어제 둘이서 롤 차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야? 공주가 뭐 아래를 뽑은 거예요. 아그래고아무 우리도 꼭째 싶어하고 13만 5천 원짜리 알피 사가지고 세개산는데 33개 33개 깠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1 5야 그래갖고 6만 5천 원짜리인가 그거 한번 사고 너는 13만 5천 원짜리 두번산건 아니지 너? 27만 원 썼구만 미쳤다야 너. 아니 열 받게 알피랑 어. 아예 남은 거 아시죠? 뭐 <웃음> 그렇게 뭐 그렇게 많이 사잖아요. 어. 그럼 꼭 일찍 또요. 그리고 어. 알이랑 알피가또 남아요 또. 그래서 열 받았어요 어제. 아니 그러면는 럭스 그거 국저 국수 사서 까면 되죠. 근데 막또그 깔려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성격이 꼭 따야 하는 건 따야 되는데 또안뜨면더막쓸거 같아서 안 했어요. 아 근데 써도 돼 사실 왜냐면 니네는 아주 어리기 때문에 뭐 니가 뭐 그렇게 다른 거뭐 비싼 거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니 네 취미 생활에 그 정도 쓰는 건 나는 대찬성이에요 사실 근데 사실 본가에 있을 때편집점할 때는 막 현실 많이 하고 싶고 그랬거든요 로아에도 음. 근데 일을 시작하니까 현실 욕심이 쌓라졌어요 음. 음. 뭔가 아까워요 막 나한테 막 투자하고 싶고 막 그래요 음. 많이 하시던데 언니 <웃음> 음 로한 언니가 못책이시던데요 허드려 하면서 <웃음> 내밀이랑 보석이 <웃음> 너무 허드렀다 <웃음> 저기요 네. 너무 허드리긴 하잖아요 <웃음> 근데 허드렸지만 그냥 허드리로 있으면 되죠 <웃음> 언니 레이드 가면 저 잔여먹어요 데리고 가긴 해요? 어 딥은 그날 바로바로바로 줘요. 바로, 누나 저 어제 어제 우리 몇시 접속했죠? 접속하니까 오류 없던데. 이거 말로만. 에옵스. 아, 죄송해요. 어. 제 쉬었는지 피가. 음. 데임은 그날 그날 바로. 월급은 그 월급은 어, 6개월 지나면 선불로 나가고요. 6개월 전까지는 후불로 나와요. 한달딱 채우면은 월급은 월급대로 꼽히고 팁은 맨날 맨날 가죠. 허드리 파츠라도 잔주 먹는 거 아니고요.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저1600 파츠에서도 자 먹어요. 진짜. 소서가 딜 퍼센트를 잘 뺏어가가지고 근데 소나벨 이런 거는 못, 못 먹어요. 아 진짜. 아니 진짜요. 나 보고 싶는데. 내가 얘랑 너무... 소나벨이랑 같거든요. 내가 잔여 46%인가 7% 먹고 이게 두사 먹었던데? 소나벨이 진짜 한 방지 약한 그거예요. 안 좋은 그거예요. 아니 진짜네요 저는 일주일에부터 몇번 연습해요? 음.. 안 해요. 지금 아예 안 해요. 딱그 시즌이 있어요. 한 네. 시즌이. 지금은 아예 안 해요. 여름때까지 할 생각이 없고. 그런데 이제 새로 오는 친구들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시키는 게이 친구들이 해야 돼요. 음. 어제, 어제 어때요? 은빈이 시켜보니까 곧잘 하던데 노래를 틀고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음. 곧잘 해요? 나 근데 그게 안 좋대요. 그 영역이. 응. 미워. 음. 자기 마법 자기 일부로딱 제가 처음 왔을 때가 그 시즌이었어요. 춤 연습 빡세기 하는 시즌. 양양이님 한 달에 천만 원 정도 보시는군요. <웃음> 왜요? 난 너네 얼마 벌지 몰라. 내가 너네 얼마 벌지 어떻게 알아? <웃음> 바삭하시잖아요, 언니. <웃음> 바삭하시잖아요. 내가 <웃음> 계산때려 볼게, 맞는지 봐봐요. 아니, 바삭하신데요, 분면 하루에 보통 이 정도 벌아요? 평균으로 음. 그 정도 벌어요. 그 이거 하나 마셔도 되요 음. 그럼 주일에 이거 보내요? 네 주로 다 나오면은 이한달 지났죠? 네 어제 받았어요 월급 이거 받고 있겠네요? 네 이거 정 나와요 월급 지면은아 지금 이 정도 보내요 한 달에? 네네 빠삭하시잖아요 음. 언니 너네 엄마한테 전해드렸다 아 갑자기 왜요? 언니 언니 왜요? 원인이 무엇이죠? 너네 엄마도 알아야 되지 않겠니? 어, 엄마 아세요 음, 저 얼마 버는지 다 말씀드렸어요 본가 갔을 때 그랬더니 뭐래요 엄마 아니 뭐래 장하다면서 감사해요 언니 예네 날보다 네가 아, <웃음> 여척하는 거 진짜 언니가 진 너무 웃었잖아요 아, 맛씨가 다 넘어졌죠. 네. 음. 아니, 이상하다. 아까 네가 준 담배를 보니 이런 떴거든? 또없어웠어요너 혼자 가나봐. 나 하루에 담배를한한갑깎고넣었는데몇개 피자부터 날라가요언니 담배요? 어, 방수소틀고 있었을 텐데. 그걸 알고 있었던 거 여기 있었던 거 먹어요. 네, 자, 이걸 반찬 삼아 먹어야죠 네. 이거 다리 먹었어. 이날 좋아요. <웃음> 아니 드세요 아니 안 먹어 뭐밥다못먹었잖아근데 어, 유튜브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이 막 졸려들고 <웃음> <웃음> 토마토 봐봐 밥 보여? 간거네 <웃음> <웃음> 등어리 <등을> 토마토예요 그래 <웃음> 토마토는 뭐 내일 데 토마토 소스는 잘 먹어요 또 희한해요 많이 쓰지 저축 좀 해놨어요 좋아요 네. 음. 아니요 손가락으로 해봐요 얼마 저축해놨는지 어, 그러면은 현질하러 가자 언니 <웃음> 그래 갖고 그거 현질하고 그거 할래 왜요 1620 찍어갖고 언니랑 하드 가자 <웃음> <웃음> 저 거기 <고개 웃음> 어. 너무 웃겼어요 <웃음> 뭐. <웃음> 그. 보일드 라이 나올 때 음. 하드 가자고 <웃음> 이제야 언니가 빌려줄 테니까 아 그렇게 안했죠? 예너 언니가 마이킹 땡겨줄 테니까 그걸로 현질해 그래갖고 언니랑 보일드 라이 하드 가자 음. <웃음> 보일드 라이 때문에 한 3백만 현질해갖고 1 5 2 0만들라고보덕도지발밭다 꼬박히로 해갖고 갈래요? 내가 <웃음> 열심히 벌어서 할게요 언니에요 <웃음> 아, 나도 안 나요. 왜안 나? 예, 내가 이번 주처5 6 0맞이 20만 찍잖아 그럼 너랑 나랑 윤서랑 같이 갈수 있어 <웃음> <왜>? <웃음> 한데 너무 멀어요, 아이고,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적어요 명센는 거야? 야 거야? 마주센트에 있는 거야? 넌퍼개 거야? 넌 퍼센트에 있는 거는 거야? 넌 퍼센트에 있는 거야? 는 양추은 터치랑 이차 음, 알아시는 거는 사장님이 정하신 거죠 예전에, 예전에 우리 사장이 바뀌게 된그전 가게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 내가 아가씨 뛸때이차에는 가게 일을 해봤는데 어머 진짜 이유 없이 끌려나가야 되고 그게 너무 싫어요 음. 그러니까 음. 그래서 건전바로 가자 그래서 건전빠예요 근데 지금 지금 온 친구들 있잖아요 이, 이 친구들이 이 차가 안 됐어서 왔어요 이 차가 안 되니까 온가게예요 근데 이 차가 안됐네 어떻게 해발 밝히는지 몰라 <웃음> <웃음> 아 너무 맛있다 여있는 어, 뼈가 있네요 <웃음> 그죠? 근데 진짜 현명하신 것 같아요 이거 먹어요 피자 먹어요 피자 네 배고팠다는 사람 먹어 아니 주변에 편의점에 김밥 한줄안 파나. 어머 언니 이렇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이렇게. 어! <웃음> 아니 뒤집어서요. 너무 음. 음. 음 맛있어요. 치즈랑 꿀이랑 너무 맛있어요. 담백하고 음. 달달하고. 어늘도레드벨스 사면서 김밥 한주 먹을래는데요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김밥이 그래서 그냥 왔어요 음. 친구 가게들어 막내는 비 만져도 그렇게 빨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친구 가게가 어디일까 분식점 없나요어디어디 분식점? <웃음> 어디 아 저희 가게 근처요? 있어요 네, 있어요 동그 t y 분식 있 e a bit t h 밑에 근데 이거 인원 떡볶이도 있고 o u don't talk t 밥이 먹기 간편해서 빨 y i 가 뭐냐면 빠락빠락 다 어디 확실히 넓으시니까 하준이가 <웃음> 무슨 짓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돌발 <웃음> <놀발> 행동 이렇게 <웃음> 사막 쓰고 방금 아, 근데 그 단어 선택이 좀 잘못된 거 같지 않아요? 왜요? 언니가 무슨 행동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 하실지 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무슨 행동, 어, 무슨 짓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웃음> 이, 단어 선택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 무슨? <웃음> 죄송해요. 아, 아닌가? 저 말실수. <웃음> <웃음> 여러분 저, 뭐라... 저 말실 수 있나요, 여러분? 언니가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겠어. <웃음> 그... 저 하실지라 했잖아요, 여러분? 어머, 저... 어, <웃음> 죄송해요, 언니. <웃음> 네. <웃음> 그죠? 여보세요? 어. 다 받아간다 참네. 아. 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와. 해운대에 뽀포통닭볼때마다궁금맞아 그거 2층 에층지않은데 1층에 있는데. <웃음> <웃음> 1층. 왜 그래요, 언니? 1층에 있는데. 저기, 벽에 딱 붙는, 가깝게 볼, 달랑말랑, 이 이러, 요, 요만큼 붙는 사람이 이기는 거. 다음 안 되고. 다음 안 되고요. 음, 알겠지? 네. 응. 너부터 해. 저부터 해요? 이거 딱, 가리고. 요 이렇게. 딱,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가렇게이이 마크 네거 마크 해야지 인간 컬링이네요 마크 여어요 맞죠? 여기 있잖아, 여기 차 시기 내가 이겼어요 네요너이차요네 가라! 어? 또 여기서 너무 내가 했어요또 저도 안돼요 내가 먼저 하겠어요 <웃음> 언니 너무 싫을 거 아니에요? 무서워요 언니 너무 싫을 거같아 들어 무서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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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프 로렌스? 로렌스? 가수분이신가? 그.. 아 그사람 아닌가? 제이프 로렌스님 <웃음> 타임리스 이별을 아는뎅 그.. 원곡 가수 아니에요? 아닌가? 배우 아니에요? 아 배우.. 미안해요 <웃음> <웃음>